BJ손맹은 2017년 아프리카TV의 혜성처럼 데뷔하여 육감적인 몸매와 새끼 넘치는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템프로 출신 및실시간 방송 중 남자친구가 화면 구석에서 포착이 되는 등 많은 논란이 있었던 손맹에 대해서 알아봐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BJ손맹은 본명 손맹경으로 1996년 7월 25일 생으로 만 26세이며 대구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녀는 엄청난 몸매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가슴 사이즈는 65H이며 3사이즈는 35, 23, 39라고 해요. 풍만한 미드의 케미어리 그리고 엄청난 빵디의 보유자 손밍은 현재 아프리카TV 정지로 인해 트위치 채널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청순 조신 컨셉으로 아프리카TV에서 방송했던 손밍은 데뷔부터 20대 여자가 혼자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 사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으나 방송 초창기부터 자신이 금수저라고 강조하며 어린 여자가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강남아파트에 사는 걸 자연스럽게 합리화했는데요. 어느 날 방송에서 화면이 가려졌다고 생각한 남친이 덜 가려져 있었던 모니터 구석에서 팬티 바람으로 등장하자 시청자와 손맥 모두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급히 방송을 종료한 후에 다시 방송을 켜서 사실은 남자친구가 있다고 고백하는데요. 이때 20대 여자가 혼자 강남아파트에서 사는 것과 강남 퍼블릭 업소인 디오픈 아가씨 출신이다라는 주장과 목격담이 속출하자 손맹은 모든 사실이 다 루머라며 부정했다고 해요. 방송에 등장해 남자친구라고 말한 사람 역시 강남 호스트바 여성시대에서 같이 술도 마셨다는 목격담이 속출하고 여성시대 호빠에서 가명합인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모든 사실을 부정했던 손밍은 해명 방송에서 해명을 위해 잠시 켰던 카카오톡 채팅방 목록에서 강남 디오픈 업소의 아가씨를 관리하는 실장과 대화 및 친구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발각되어 템프로 업소 디오픈에서 가명 명지로 일했었던 것이 밝혀졌다고 해요. 템프로 출신 사건 이후에도 계속 방송을 이어나가던 손밍은 음란방송 및 타플랫폼 홍보라는 명목으로 아프리카TV로부터 영구정지 처분을 당했는데요 이에 억울하다며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입장문 내용은 자신이 성기 노출을 한 것도 아니고 남들 다 아는 팬트리 홍보를 한것 가지고 자신만 영구정지 당한 것에 불만과 분노를 표출했어요 2023년 2월 4일 마젠타 방송에서 트위치 방송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트위치로 이적하였으며 현재 팬트리에서 아주아주 아주 노출 수위가 높은 콘텐츠를 올리며 열심히 활동 중이라고 해요. 템프로 출신이던 남자친구가 호빠 선수이던 간에 그녀의 외모와 몸매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쁘긴 진짜 이쁘네요. 역시 여자는 이쁘면 장땡인 것 같아요.